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친구들 좋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원 영통구 경희대학교 앞에 있는 일진 p c 방에 와봤습니다 지금 이곳이 SNS에서 정말 핫합니다 왜냐면 p c 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이런 수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게임을 하면서 이런 해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대가 되는데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제가 오면서 봤는데 일진 횟집에서 일진 PC방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문이 있어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음식이 일진 특선메뉴라고 제한 보여주세요 일진 특선메뉴라고 있는데 이 메뉴들의 음식이 일진 횟집에서 바로 이렇게 PC방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퀄리티가 좋겠죠? 사이드, 냉동밥, 라면 기본 PC방에 있는 이런 제품들은 다 있고요 음식들은 특선메뉴 오늘 제가 볼건 이거죠 뭐 회정식 그리고 회덮밥 다양하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일진초밥돈카츠야돈카츠도 궁금하긴 하다 쌀국수 우동 물회 우럭회 광어회 아니 이 시간에서 광어회를 먹을 수 있는 건 진짜 대박 아닙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먹어볼 음식은 회정식 회덮밥을 연어로 한번 먹어보자 그럼 일단 주문을 해볼게요 회정식, 회덮밥, 연어정식, 일진초밥, 라지, 그리고 치즈 듬프세트 이거 돈가스죠. 그리고 광어회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총 금액은 48,300원입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지금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 어, 명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킨 이런 어, 일진 특선메뉴, 회음식은 일요일에는 어, 드실 수가 없고 평일에는 낮 12시 이후부터 어,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점 참고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음식 기다리면서 저는 어, 제 유튜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요즘 어, 여러분들이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뭐 조회수도 많이 올랐고 구독자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 아직 멀었지만 주노티비 유튜브 많이 좀 촬영해주세요 또 최근에 제 동생이 또 이렇게 출연을 해줘가지고 야, 이게 조회수가 역시 동생 빠와가 대단합니다 진짜 이거 여기 댓글에도 써있는데 막 백번지 보시는 분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쇠닭밥에다가 옆에는 미니 우동 미니 우동 야, 연어 많이 들어가네 <웃음> 맛있겠다 근데 <웃음> 지금 이거 먹으려고 밥안 먹고 왔어요 음식 제대로 먹는 느낌인데? 시방 음식이 아니야? <웃음> 더 맛있어 씨. 앵글 아에서 먹어봐. <웃음> 맛을 표정으로 표현해. 음. 맞지? <웃음> 아니 피시방에서 이런 걸 파는 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야, 와, 신기하다. 내가 야 여기니까 가능한 거야. 음, 맞죠. 횟집 사장님이 PC방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왜 보면 소세지를 같이 줘요. 세 개를. 오! 음. 이거 약간 무슨 운동이냐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웃음> 나오는 그런 운동 맛있잖아 음, 딱 음. 아, 그거네 그거 맞네 더 들어갈 <웃음>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픈데 오늘? <웃음> 다음 초밥이 나왔습니다 <웃음> 대박 초밥이라니? <웃음> 분명히 피지방입니다 여러분 어? 음식 그냥 옆쪽으로 좀 놔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빨리 드셔야 돼요. 어, 아, 알겠습니다. 빨리 먹어야 되는데. 오씨, 돈가스부터 먹자. 지먹어겠다 지쳤다 비주얼. 치즈 돈가스가 나왔는데 이거 빨리 먹으라고 했거든요. 와, 바삭거리는 소리 봐. 미쳤는데? 여기 돈가스 전문점에도 될것 같아요. 좀 내도 돼. 찍어서 <웃음> 맛있지? 진짜 어, 게 어, 어, 어. 맛있지? 어, 어. 어떻게 이러지? 이분 사야되냥돈가스 가게 안 해도 될것데돈가스 가게만 해도 되겠어. 어. 마찬가지로 동관 형수도 우동 같이 응. 나옵니다어 잠깐만, 연돈 대리만족하러고만되겠는데 아, 그럴까? 심지 내가 치즈으로서 먹고 싶다. 여기 와도 돼요, 진짜. 와치 들어가는 거 봐. 미쳤다. 응? <웃음> <웃음> 이게 우동이랑 같이 우동? 나온 거였나? 네. 아 제가 처음에 찢었지만 수조 보셨죠 앞에? 수조도 깔끔하게 청소 관리하시고. 음. 단 하나뿐이 없는 그런 PC방 음식입니다. 회는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전율이라는게 있어야 되는데 신선한 회를 함께 드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시중에 파는 그 수박이 신선한 게그 맛이에요. 완전 신선한 맛. 이거 한번 환영시켜서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시키었고 아 진짜요? 아 와. 진짜 맛있어요. 와 너무 맛있데요아 감사합니다. <웃음> 아 이런 게 너무 감사하지. 그리고 우리가 예약 여기 몇 시부터 하냐 문의 전화를 매니저가 했는데 사장님이 친절하시다 그랬거든요. 친절하세요. 네, 인상도 맞아. 좋으시고. 그 대망의 회 광어회 이게 대박이에요 지금 이게 뭐야 만0천 <웃음> 원짜리 광어회 아니 광어회가 피시방에 있어. 이렇게 편해 드시고 계십니다. <웃음> 야, <웃음> 아니 여기 상추도 이렇게 주고 소리 봐 아삭아삭 옆에서 아삭아삭 진짜 하단하단. 신선해. 아우 제대로 극찬을 그 하고 싶다 여기는 진짜. 진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피시방이 경희대학교 앞에 있잖아요. 대학교 앞에는 어디든 대학교 앞에는 기본적으로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주줄모보이고 쌈장 하나도 마늘 찍어서 마늘까지 아, 거추까지 올려야겠다 아, 이다면 진짜 게임 하시면 큰일 날것 같은데 그러니까 욱할 <웃음> 것 같아서 연습모드에 잠깐 까 네, 연습모드에 게임 시작 솔직히 이거 먹으면서 제대로 된 게임은 할수 없을 것 같아서 연습모드로 자 보세요 회가 있으면서 게임을 하는 건 어떨지? 포탑에 갖다 놓고 <웃음> 이런 걸 뭐라고 하냐지 알죠? 에 s 손실 트롤입니다 트롤 <웃음> 어? 어? 회장식 <웃음> 7,500원 회를 많이 먹지 않고 그냥 가볍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드시면 될것 같아요 어, 주먹밥 음. 여기 회양이 지금 광어에다가 광어초밥까지 해서 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 풀어서 광어초밥을 음아 좋다 자 음, 여기 어떻게 어못다못 하죠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떻게 어떻게 이떻게 어떻게 어떻게 생생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에 어떻게 어떻게 어떻 날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방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못믿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어 자, 오늘 이렇게 일진 PC방에서 각종 요리를 먹어 봤습니다. 너무 고퀄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요리를 먹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다양한 음식 먹어 봤는데 어 정말 이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음식인 것 같고 회 요리지만 함께 일진 횟집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신선한 회를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작년 8월부터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SNS에서 정말 핫하게 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게임도 하시면서 맛있는 각종 요리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회도 정말 맛있었지만 저와 제 매니저 함께 먹어봤을 때 그 치즈돈가스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멀리 뭐 연돈 뭐 유명하고 치즈돈가스 다양한 건 유명하지만 여기도 너무 맛있기 때문에 꼭 일진PC방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